아이들의 한끼 해결이 아닌 매일을 살게 하는 방법 바로 빨간 염소를 보내는 것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0년 이후부터 후원자분들과 함께 아프리카 니제르에 23,804마리의 염소를 보냈습니다 염소의 우유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음식과 생필품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죠 물론 좋은 결과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. 사일 지역의 대기근과 질병이 염소들의 건강을 위협했기 때문이에요. 세이브 더 칠드런과 마을 주민들은 단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. 척박한 땅에서 염소와 사람 모두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모링가 나무와 루코시팔라나무를 배분했고 염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질병예방 교육도 진행했어요. 그 결과 염소는 아이들의 영양실조 예방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. 염소의 주인이 된 엄마들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. 빨간 염소가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큰 변화를 준 것이죠. 엄마와 가족들의 정성으로 잘 길러진 염소들은 점점 늘어났고 꾸준히 새가족에게 입양을 보낸 염소들 덕분에 마을이 식량위기를 헤쳐나갈 역량을 갖게 되었어요. 하루 한 끼가 아닌 매일을 살아가는 힘 함께 선물해볼까요? 세이브 더칠드런